D-O-C-U-S-K-Y 라고 검색을 하시면, 도쿠스카이. 한글로도 있습니다, 이제. 도큐스카이. 이게 핵심이에요. 네. 왜 도큐냐, 근데. <웃음> 어쨌든, 여기가 뭐냐면, 어, 뒷, 디... 네. 아, 알았어. 자, 여기 보시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기본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요 아래를 보시면, 한국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도쿠스카이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아, 중국의 그, 타이완 대학교에서 어 만든 온라인에서 자료를 편집하고, 데이터를 편집하고, 분석까지도 할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GIS 분석도 됐고, 언어 분석도 됐고, 뭐, 앵그램 분석도 되고요. 형태소 분석은 안 되는 걸로 알는데, 왜냐면 이거 고전이 기본이어서 형태소 분석이 됐던가 안 됐던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추가하고 있어가지고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이제 중문하고 영어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당국대학교, 방금 얘기 나왔던 당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 여기에서, 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타이완 쪽하고 커넥을 해가지고 얘의 한국어 버전을 만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2월 중순? 초중순 정도의 그 타이완에서 <웃음> 그 워크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어, 여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도 있는데 사실 그냥 들어가셔도 되고요. <웃음> 이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적혀져 있습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이 있고요. 네. 네, 다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승정원 일기하고 조선왕조실록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 자료죠. 네. 공개된 자료는 이거 말고 개개인이 따로 올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 소개 작업을 제가 할까도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하기 애매한 게 이거는 단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원래 지금 경상대에 계신 허천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거기 허천 선생님이 소속돼 있었던 한문교육연구소에서도 엄청 열심히 한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소개 동영상을 올리시는 게좀더 맞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섭외, 섭외해 보겠습니다 뭐 다른 기능들은 됐고 뭐 어,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분석 기능? 대부분들 이제 분석 기능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 조삼이 분석 여기가 보시면 뭐 엔그램이라든지 어뭐 그거는 스타일 분석. 그러니까 A 텍스트하고 B 텍스트가 얼마나 유사하냐. 유사도 테스트. 뭐 이런 그 상관관계 출력.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거고, 외부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으면, 뭐, 시베타, 시텍스트, 칼리포, 위키소스, cbdb 다 가져올 수 있게, 손쉽게 이렇게 API 끼리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고전 쪽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앵그램이 보고, 언어 분석이 보고,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툴로 보입니다. 다만, 툴인지라, 이, 툴이 제공하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긴 한데 처음 연구할 때는 오히려 상당히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뭐 하실 말씀? 응? 한번 보여주세요. 뭘? 뭘 보여줄까? 그냥 뭐 대표적인 툴 아무거나 하나. 스타일 분석? 어... 이거 한 지가 오래돼서 저는 보통 이걸 직접 하지 않았거든요. 어... 한지가 오래돼서 제가 잘할지 모르겠네요. 아, 로그인 해야 돼. 네, 이거 로그인을 안 하면 안될 텐데. 네. 어. 아,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면 돼. 아, 응. 어.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면 되고 뭐뭐 뭐 할까? 춘추 공양하고 공양? 공량? 춘추 공양하고 어, 공양하고 이거는 뭐 춘추 3전이라고 불리는 건데, 좌씨.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춘추 공양전, 원그램 이렇게 올리면은 음흠. 올리는 순간 이미 앵그램으로 네, 기본으로 나눠져 있어. 이거는 한자 단위로 나눈 거고 원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유니그램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몇 개가 term frequency, document에서 몇개 나왔나? term에서 어, 몇개 나왔나? 그 다음에 거의 거의 이런 식으로 공량과 어, 똑같은 거네 <웃음> 죄송해요. 어, 2g으로 공량에 2g. 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에, 미묘하게 표현이 다르죠. 이거는 조금 딱딱한 춘추로 했으니까 그런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어, 시와시 군의 비교로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스타일 분석. 네, 이 이거 설명이고, 요거는 이제 특저 이건 다양한 방법론들인데요. 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홍루몽입니다. 제 기억에 어, 그렇 네. 아! 왜? 홍루몽, 홍루몽, 홍루몽, 홍루몽, 여기 있었는데? 어, 없나? <웃음> 아, 귀찮아. 자, 내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홍루몽에서 뭐하고 뭐하고 실제 글 쓰는 그 스타일이라고 하죠. 문체. 문체적인 유사성이 얼마만큼 가까우냐라는 거를 그냥 파일을 여기다가 올리면, 이제, 뭐, 홍루몽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홍루몽을, 텍스트 파일을 올리고, 또 홍루몽 후편의 거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서, 어, A와 B가 얼마 정도로 친연성이 있다. 아니면 친연성이 없다. 뭐, 이런 거를 나올 수 있게 할수 있는 분석도구고요. 워낙 분석도구가 많아가지고, 상관관계고, 표음 문자 어휘 통계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거를 하루, 하루 이틀 만에 소개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분석만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데이터에서 마크업 하잖아요. 인물이나 공간이나 뭐 지명 같 가... 공간 인물, 공간 뭐 이런 서명 같은 내용들을 표시를 해 주잖아요. 우리 마크업해서 컴퓨터에서 그런 거를 또할수 있는 툴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예, 해외에 있는 마커스라고 자동으로 해 주는 툴이 있습니다. 얘를 또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서 또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소셜 대화 태깅 툴 이거 같은 경우는 그콤플이션 대화 관계 이걸로 역사 지면 검색 툴 그러니까 어 뭐야 검색 같은 거 다만 얘네들이 쓰는 게 Ti도 아니고 얘네들 자체적인 독후 XML이라는 걸 써요. 근데 Ti하고 대단히 유사하긴 한데 어쨌든 마크업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도쿠 XML라고 어, 되어 있죠. 응. 도쿠 XML이라는 자체적인 이제 XML 스낌을 쓰긴 하는데 TI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응. 어, 뭐 자기 스스로 이게 온라인 DB 구축 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올린 거에 메타데이터를 정리하는 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툴들이 있고 이거를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 어디서 로그인 해야 되니? <웃음> 어, 어, 암호가, 암호를 잊어버렸네요, 저. <웃음> 네. 어, 참고로, 그, 어, 이건 제가 했습니다. 승정의 일기팀. <웃음> <웃음> 어. 오, 칭찬해. <진짜. 웃음> 네. 어. 한두 개라도 여기 저희 쪽 자료가 아예 없어가지고, 공개 가능한 걸로 해고 싶어가지고, 네. 이쪽 걸로 전환했습니다. 음, XML을 바꿨다는 거네요. 음. 네네. 여기에서 지정하는. 그니까, 러 원래 승정원 일기나 조성주 실록도 XML이죠. 근데 XML 스킴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도쿠 XML을 쓰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환해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네. 전환이 다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뭐 따로 등록도 돼 있고요. 네. 이게 공공데이터 힘. 뭐 이제 됐나요? <웃음> 유니태 선생님? 근데 구체적인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반대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해 봐야죠 <웃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까 와요 늘려주세요